다다 다했네요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이 돈이 저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과세된 내역에 관련돼서 돈낸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요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야죠 어. 제가 있는데 있는데 제가 번돈이 아깝다고 안 내면은 혹은 아버지가 오겠죠? 그래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전.. 전두환 씨가 비자금을 다 얻었어도 비자금이 흘러간 게 자녀들한테 있으면 그거는 범죄로 얻은 돈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저씨가 잘못한 거아니아저씨잖아요 저 루야 몇 살이야? 네, 지금 6학년 6학년? 네 근데 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? 네 누구예요? 그 전두환 손자고 상처 <웃음> 나 아빠 왜괜찮아고 그니까 전두환.... <웃음> 전두환 뭐? <모. 웃음> 전두환 뭐? <모>. 이 <웃음>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씨가 이제 돈너라 되게 많이 훔쳤어 돈 되게 많이 훔쳐가지고 그 돈을 아들들한테도 나눠주고 형한테도 나눠줬는데 네. 그 돈은 그러니까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기부하고 기부를 해서 좀 죄를 더 덜어야 돼어 <웃음> 맞아 <웃음> 너희잘 안다 너희들 어린데도 형보다도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하는데 20... 항상 생각은 했는데, 실천하는 데 27년이 걸렸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못은 뉘우치는 거니까요 뭐야? <웃음> <웃음> 책하면 되지 마세요 음.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아 고맙다, 이나 야. 야, 너 어떻게 바로 알아봤어? 네. 아까 5.18 조사하고 와가지고 응 음. 알게 됐어요 아, 진짜? 네. 오늘 5.18에 대해서 공부했어? 네야 할렐루야 진짜 대단하다. 4일도있고 6월 민주항증도 있어요. 야 진짜 대단하다.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. 너무 기특하다아 너무 대단하다. 진짜로. 진리지만안 되죠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진이 창피해가지고 어짜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고맙다. 딱 형이 오랜 일을 방금 했거든. 방금 하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괜찮다고 해주니까 희망이 보이네. 안녕하세요. PD수첩 오승훈입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